이번 시간에는 대전에 급락하는 아파트들 시세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40%, 45%는 이제 평범하게 얘기하는 아파트 하락률입니다. 미분양이 전국에서 1위라고 얘기하는 대구를 이어서 전국이 대부분 아파트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40%, 50% 이제 장난이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이너스 프로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안 신도시 5블록 트리플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220세대 청수는 2 5층 그리고 2014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크는 39건이 나와있는데 새 34평의 아파트가 엄청나게 거래가 되었어요. 실제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3억 중반대 했던 아파트가 최고가가 8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거래가 되면서 4억 7천으로 내려왔고요. 34평 D타입 거래 였고 C타입 마찬가지 예전 최하가가 3억에 현재 최고가가 7억 7천까지 거래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거래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 최악가 3억 2천 거래되는 아파트가 9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5억 5천까지 거래가 되고 나서는 큰 거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매권이 3 9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려 47%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50%, 40몇 60%까지 하락했는 아파트들이 수두룩 뻥뻥한데 대전 마찬가지 이런 아파트들 계속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지만 은 비상식적인 거래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어, 마찬가지. 봉명동에 위치한 도안 신도시 7단지인데요. 실제 세대수는 1102세대, 청소는 25층, 준공은 1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는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6건이 나와 있고요. 35평의 A타입에서 D타입까지 나와있는데 예전 최하거래금액이 3억6천인데 최고가가 8억8천까지 거래되었고 근자에 5억1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C타입 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은데 예전에 3억7천 3억후반대의 아파트가 최고가가 8억4천까지 거래되었다가 근자에 2월달에 5억6천5백 B타입 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습니다. 최암뭐 3억 후반대에 거래되었는데 최고가 9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은 5억 후반대까지 일부 거래가 되고 있고 D타입은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그래도 3억 후반대에 아파트 거래량 금액이 8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6억 3천에서 더 이상 큰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아직 28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할 수 있고 마이너스 38%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수센트럴 자이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102세대에 그래도 세대수가 많은 편이고요. 2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19년도 건축이 되었고 위치는 복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17평에서 34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전 최하 거래 금액이 2억대 초반에서 최고가가 5억 8 0까지 거래가 되었고 근자에 다시 3억 5천 5백으로 내려왔고요. 29평 B타입 많은 거래량은 없지만 예전에 2억대 중반대에서 최고가 5억 5천까지 찍고 더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30평 A타입 마찬가지 거래량이 없고 34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예전 최하 금액이 3억 초반에서 최고가가 7억 5천까지 거래되었는데 근자에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면서 3억 3천 5백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매매가 5 1억군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조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저드샵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954세대, 청수는 2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승인은 2018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관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가 아직 4 0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평수는 25평에서 32평으로, 35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전가가 3억 5천이었는데 최고가가 7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4억 중반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평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은 없지만 예전에 3억 중반대에서 최고가 6억 2천 5백 그리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들은 3억 9천까지 근자의 거래가 되었고 25평 마찬가지 예전 최하 금액은 2억 후반대에서 평균적으로 상한가를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5억 초반대의 대부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근자에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3억 6천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40건의 매물이 나와있고 무려 38%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관조동의 관저더샵 2차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954세대에 사실 뭐좀 세대수가 많은 편으로 들어가고 25층의 아파트고 준공은 2019년도에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준시축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매매권은 60건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평균 적으로 거래량은 없는데요. 29평에서 39평의 아파트 예전금액이 4억 4천 그리고 최고가가 7억 4천 그리고 현재 거래가 일부되면서 4억 초반대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요. 33평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습니다. 최고가가 7억 3천 현재하게 내려가서 4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39평 마찬가지 거래량이 없고 28평 29평 거래량이 없어요. 일단 매매는 60건이 나와 있는데 거래 자체가 지금 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60건이 나와 있는데 현재 하락률은 약 40% 정도 됩니다. 60건의 매물 중에서 가격을 더 낮추지 않으면 더 이상 매매는 힘들다. 그렇다면 결국은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서대전 부근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절벽하게 모여있는데 기본적으로 더샵 2차도 60건이 나와있고 바로 옆에 마찬가지 아파트도 8 1건의또 매물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30건, 그리고 40건, 34건, 52건, 마찬가지 56건, 28건, 뭐 40건, 23건, 51건, 44건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들 매물들이 나와있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매매를 못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더 내려야 거래가 된다. 근데 일반적인 금액으로 내려서는 거래가 안 되고 현재 평균적으로 40%에서 50% 내린 급매물 아파트들만 거래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갭 투자를 했거나 견디지 못하거나 돈이 필요한 분들은 결국은 현 입장에서 가격을 더 내려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마이너스 40% 더 45% 다 얘기가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더욱더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지금 사는 분들은 대부분 고점에서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는 투자가 아닌 새롭게 아파트에 물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깜짝 뭐 거래가 되었다 일부 뭐 금리가 인하되어서 거래가 되었다 몸자리로 대출 때문에 거래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거래가 일부되었기 때문에 지금 40%다 50%다. 이런 아파트 하락률 자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대전은 그나마 대구보다 물량이 그래 많은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하락폭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멋모르고 투자를 많이 했다. 갭투자를 했다, 연거를 했다. 그런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도안동에 있는 한라 디발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885세대고 25층으로 건축되었고요. 2011년 오래된 아파트죠. 대부분 33평의 아파트들 타입만 틀려서 건축을 했는데 예전 거래된 금액이 2억 후반대였습니다. 근데 최고가가 6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17년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다가 19년부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5억 천만 원. 그리고 B타입 마찬가지 예전 거래되는 금액은 2억 후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6억 3천대.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4억 3천. 그리고 33평 B타입의 2평.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 3억 초반대. 지금 최고가로 6,9천까지 거래되었다가 거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60건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 입장에서도 결국은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단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어느 한곳할것 없이 광역시의 대부분 아파트들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아파트가 아직 절비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입주 시점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입주를 하고 나서도 실제 입주를 못하는 갭투자나 연끌족 같은 경우는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아파트 가격을 내려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는 더욱더 하락할 것이고 신축 마찬가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대전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대전 마찬가지 아파트 폭락은 피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